이 시기에는 바로 이데기씨는 내가 버디 안합안다시기 그래, 그래 뭐, 좀배아프나이 시기에는 뭐, 이거. 아, 진짜, 내스는 뭐, 대먹겠네부 대부, 대부, 대부, 대대대 짧다 짧다 어디야 오늘 선을 못해요 아아 롯데가 예수성이네 바람 아, 세다 바람 것 같아요 하세요아이 지금 요그게 너무 말 바람 세다 바람 쎄다 응. <웃음> 아오오아아아오 그래도 몇번 치고 이제 필드 나가야지 따로 빼놓지 아. 그몇번 친구가 따로 치고 다 빼놨어 별 아. 몇대로 어. 이건 몇번 친구 이제 몇번 쳤으니까 뗐고 세금치고 하하하 몬스터 있는 몬스터 I will be h a I w e h a p p w a p p y I will be happy. I will h y I w i e h a I will be happy. I will e h a p e h l e h a e h 소리 안 좋았다. 방금 안 깨졌어요. 정좋아해이다이불 깨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설마? 아이. 내가 깨어가는 거만 형님 여섯 개 깼다. 팬이 50개 사 나는 와 사. 기억이 안 나지. 팬이 50개 사서아 <웃음> <웃음> 담배만 주고 자기 피네 근데 너무 편해창바이고치니서년 창받. 만이고 <웃음> 어 와이프 아 뭐지 수사 하찮나뭐심면안되 그래서 내가 아 시청자 정산하고 연산으 가야 되고 오에 양산에 모래 비즈위 있어가지고 장비 더 세팅해야 돼가지고 어 가야 된고좀 있는데 아무 소리 안 엄마! 어허 그래 너무 견후더라야그는 <웃음> 그래, 그래, 장난 아니아68 아, 났다 와 어제 누구원이버스7 1라고 그랬대요. 아, 71? 7 1 1 2 이렇게 나어서 증상해야 와, 네. <목소리> 아, 그, 이거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러니까. 아, 그거 하면 그거안 해도 된다니까. 안 했대. 아, 안니까 아, 근데 위에 그저 뭐고 그게 좀찢어져안고 아, 덮개 위에. 어, 탈취에 맞아, 탈취에. 덮개가 치킨이니까. 오오오오오오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쟤는 done to the LG. i 해 d 대6 6 to the LG. I'm d 6 n e 파 o 파지? e 6 g I'm done to the LG. I'm done to t 니까 LG. 이밀 done to the LG. i 오 d 박성 스트레이트가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더라 아이가 슬라스 걸려서 오른쪽으로 간게 아니 바람 태워로 오셨을 데야 아님 낯처럼 짧게 치는 거야 돌려 하하리는 연체 타세요 려 엄청 밀리와 <밀는다>, 진짜 <웃음> 많이 밀네 우와 진짜 네. 5.33이다 지금 바람이 그냥 형님 잘 친거라 바람 타고 중앙으로 가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바람 타고 <웃음> <웃음> 이게 1우예요 <웃음> 얼마 안 남았다 1 1 8인데 자, 악집중 조매이 10집중 조매이 아니 누가 예. 골프 치러 갔는데 어민한 전화하던데 아, 음? 골프 치러 갔던데 왜 오무장갑으로 치면 얼마나 잘 치지게 가지 치더라고 제가 <웃음> 이거 무 어렵게 이거. 손다돌긴대요오용동도안 차라리. 아니 그 빨간 장갑 있잖아. 우승가. 주방에 쓰는 거? 근데 그거 코기가 땅이 너무 상준비하고목장갑 준비하고, 준비하고 어, 우리가 여러 가지 실험실을 한번 해 봐야 되겠어. 장갑, 우리 이거 음. 작업 장갑 들고 오고. 골고잠 장갑 로야 오늘, 실제로 야, 오늘 유튜브 할때 우리 안전모수고 치기라 안했나? 아, 안전모수고 더진더아 <웃음> 열렸다 리 아~~ 리가하리가하리리하 아, 아아아 저기 지금은 지 엄청 가금은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리도은 지금은 지금은 지지 바람이 있으면 스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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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틴. 우우. 살아 그래도 능기면 능기지고내리고 끝나면 낫지. 근데 앞에다 괜찮지 해야 되는데. 내리지왜다지아살 있네. 엑스내리 이거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2, 3정도는 될것 같은데 와, 와. 형준이는 응. 아까 형준이는 가고, 새로운 형준이가 왔 아까 가 오라 그래 아까 가다가 네. 좀더잘 쳤는데 나하하하아 <목소리> 아. 아, 그림 봐봐 그림 아부치문 봐봐 아, 숨어나도어나봐 아휴, 아휴, 아모르겠어 모르겠다 도못겠 식사 다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거 원래 물 그냥 폰으로 하는 거 아니면 다른 폰 하나 더 있는 거? 그래서 이 폰이가 그 어, 너무 잘라. 좀안 맞어. <웃음> 좋네 야. 어. 야. 어. 지막을 가. 너 같다. 공주하나있는샤오하나저 저 아, 네. 누구 거하나곰좀부족네나곰좀부네하나네좀부족좀 아, 부족하나? 곰좀 부족하나? 곰좀 부족하나? 곰좀 부족하나? 곰좀부하나곰좀 부족하나? 곰좀 부족하나? 곰좀 부족하나? 곰 네. 이것도 영상 다 찍힌다. <웃음> 네. <웃음> 여러분들은 지금 스크린골프 공수고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많아서이 어? <웃음> <웃음> 왜? 살아 있네, 와. 도수 밀한대 뭐야. 정 에이. 내가 보기 봐. 내가 보기. 카 오라, 오라, 예뻐, 쏘라, 쏘라, 쏘라.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을다 아, 너무 살살 짓다. 쉽지 않네. 20, 90. 자. 주문을 네들어 거예요. 다 중국산으로 중국산로다이 중국산이 같다. 스물스물스물로간다아 씨, 두 코빈도 엄마 이만 는왔 어, 다우리 중국에서 날라왔다. 그 미국을 찍고 있는거잖아 그네니까 <웃음> 여기에 내가 같이 온거야. 그래서 내가 주일만좀 제가 아, 내좀 내가 아, 내가 중생을 아, 내가 하고 중생을 놀라고 해가로 그래. 그래서 저 들고 아, 형준 하나 중생 하나 샀다. 공시 아아, 똑바로 두세요 레디 저는 똑바로 갔습니다 아하, 왜 이러세요? 시로만만네형 나를 지금 너무 만만하 보는 거아니니까아 아, 가아고이좀다 어. 어. 내려... 어. <세배를, 웃음> 네, 네, 이게. 저장학좀셔야될것 같습니다. 까아 그. 도 그런 거. c 진행해 겠에 이게 불만이이 뭐, 여기가 카오프. 아. 와. 아 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요 진짜. 진짜. 이짜 진짜. 진짜. 진짜. 이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으로 가는 거 맞죠 센서? 어. 맞죠? 아니, 우측으로 가는 이게 쌍이 약간 왼쪽으 뭔데? 보기가 서리가이따 있다. 아까 끄럽지마와 완전 진짜 살에서 치는거 지금. 아 대기다. 불러다 너구 아남자 She l o 데 e d 잘못했다. u are. 뭐 o 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You 이 r e You are. You a 또이 You are. You are. y o 이은또바람은 밥은 밥은 데은 밥은 밥은 밥은 밥은 밥은 아은 밥은 밥은 밥은 밥은 밥은 밥은 밥은 밥은 밥은 밥은 밥은 밥은 밥은 아니 우리는 줄 몰랐는데 핵이 아, 심해다 우리가! 핵이 심해다 이 때문에 왜 있는지 볼까 봐 어? 하하 벌었네 벌었네 벌었와저이불로 저를 빠았네 그럼 근데 이불로 저를 친 거지 당연히 걔한가 아이가 이에 친데 어어걸로 치면 된다 좀 뽑아지면서 연못 빠진다 그렇게 치면 이제 잘못하면 오피다 고 야, 잠 <웃음> 장... 와. 와. 역시. 와, 내가 갈란다 지금. 아, 누구 좋은데. 아니, 아니, 아, 아. 네, 어, 아니, 이게. 아, 사기야. 니 놀인데 그대로 쳤네. 아. 니리 미래 되 내가 대리구랑 가려. 엄마 힘 힘들 쓰고. <웃음> 어. 아, <오늘 웃음> 아니, 뭔가 이상하네요. 아니, 와. 아니면 저쪽 해 줬는데 왜 다시 주냐고. <웃음> 바로 서진이도 추후로 대전으로 친다 이거 지 그렇죠. 저이시작하어요따뜻고 난거는 여기 여기는 유들 아, 엄청 아, 좋아겠다 레이팅. 레이팅. 레이서 드라이브 잡고 샌드 잡고. 어, 음. 화났다 지금. 어. <웃음> 아 야야야 왜안넣는데연무에연무에왜안넣는데아미는거아어 <웃음> <웃음> 형님 아이가 누가 제일 <웃음> 멀리 나왔나 허스터아 그다음에 형님 진짜 많이 못었네 130미만 아 죽을 거야 우리또 바람이 진짜 너무 심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십 대네. WHISTLE <sighs> BLOWS <clears throat> 아까 판아 아까 뭐밥 먹고 오니 하도 많아. 아. 마지막 시간인데 시간 이 걸었어. 아. 아까 치켜또야 <웃음> 이거 이거 판단. 지금 안보아 이거 <웃음> 만두 뭐? 네. <순대도 웃음> 아니 나는 우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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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라마다 준비. r e 이 진짜, 어, <웃음> <웃음> <웃음> 진짜 끌걸 뭐. 훨씬 낫아 어. 아! 땀 찬다! 이거 신 연습을 안 해야돼 연습을 하면 연습을 안 되는 지연이더어 나이스 연습을 안 해야돼 안보여 안보여요 안 보여요. 제대로 보여주세요 팔. 안 안보여요 쳐야되니 아, 나이번 아이언 너무 좋아 당구공 빨간색 나 까맣어 8번 8번 CC에서 8번 아이언으로 르는아와 아 아, 이거 <웃음> 이 땅치고 이거 아, 이러 아, 이러면... 아, 이러면... 아, 이러면... 아, 이 아, 이다면 아, 이러 아, 이러면... 아, 이러면... 아, 이러 아, 이러면... 아, 이러 아, 이러면... 아, 이러 아, 이러 아, 이러면... 아, 이러 아, 이러 아, 이러 아, 이면 아, 이러 아, 이러 아, 이러 아, 이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까 이상해. 5천원. 오, 5천원. 오, 5천원. 오, 5천원. 오, 5천원 5천원 5천원 5천원 5천원 1, 5천원 1, 2등. 5천원 1,2등 1만원 3등 1 5 원. 와 진짜 아깝다. 비가니일 저는. 저는. 네. 네. 것 같은데. 이상이거. 네. 아, 아그거면저 꼴등하고 저 꼴등 앞장면만 저 아. 2만원 내면 되네. 아. 아. 근데, 오늘, 그, 형주하고 상회는, 허리는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안될 어, 수도 있지. <웃음> 오! 서, 산타시가! 20m, 이게 슬프요 아상하야고 아, 빨리 저 형준하고 빨리 뿌리는 해야 되는데 다음 파슬리 아이가? 파슬리 파슬어뿌리놔야 되는데 레라2 0먼와야이 뭔데 똑바로 봐 예. 공약 뿌리까지 이바로해가지고한번도 못하잖아. <웃음> 살아, 살아, 살아, 살아! 사라, 사라, 사라, 사라. 오. <웃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아! 아! 어 어디 가노 살아. 친구야. 어디 가노친구야 오케이 오케이. 네, 어. 거기 네, 네. 어, 어, 좋네 내거기좋네 <웃음> <웃음> 아, 이보기하고도이보기 좋은 기더 네, 있네. r e a d 하 아, 이게 해제되고 파가로 나도 있네. 아, 해도안갔 지금 갔잖아 I love you. I d o 지 어왜짜 아 아, 씨. 배워봤어 그래, 지금, 아, 망고시라 아, 망고시기라. 만고시기라 망고시기라. 망고시기라. 시기라망고만두라 망고시기라. 망고시기라. 망고시면라망고시이라 망고시기라. 망고시기라. 망고고고 아마거야거 대충 거거왜그냐면 이게 인적으로 약간 그러는거아니 나는 다른데. 내가 칠때는 전혀 그런거 못 느꼈다 똑바하 똑바로 해 일단 오늘 찍어놓고 코로나 끝나고 네, 나왔다 나왔다 그대 나왔다 방방니어0 나왔다 아안구나 봐야돼요? 아니 안아야이 야 진짜 볼아 끌렀다 상놈아 어차피 오르막 가서 그렇다, 그냥 저공글이 보고 침 냈다고 그래 어, 어차피 그렇다. 오르막에서 공이 뜨잖아 근데 이제 내 1막은 이제 아까다가 떨어져야 되는데도 그렇다. 계속 가니까 근데 세이가 있어서 이제 탈근쳤다고 어? 탈근. 아, 예. 팔꿈치라고 가서 택고 문데안날라가는데라 <목소리> 아, 아 까만저 시킨 돈다그 치즈랑 따 한번. 아, 만다 만다하고 만두 쪽에 순대한게 싶은데. 고있돈다 주면 돼 벌써. 아, 만는 아까 뭔 내려온다고 시킬래그 어, 거도 시켜야 돼, 그럼? 응. 다음 말 생맥은 이제 상은이 하고 있잖아 이니하 다음 다음 나는 이벤트 경기고 본 경기는 이어 두 명이라 허리랑 이두이 나와야 돼몇저한 번도 본적없는데 아 그래. uh, 응? 리랑아한 번도 신 이제 변생 가서 뭐 세븐 뭐참요 근데 나는 샤인데일, 어제 저... 저 킹, 킹스, 킹스데일 뭐 데일부터는, 데일부터는, 데일부터는 다 데일부터는 아, 그, 그 데일부터는 시는다데일 어. 무슨 뭐, 뭐만 나오면 일단 무조건 어. 도저히 <웃음> 아니, 황긴좀 뭐고 주머니도 보라시시에서 처음 털을 낸 거잖아 스크린 그 그릇 쳐도 처음에 는 장면에 아니, 어려워 털은 어떻게 하노? 너 <웃음> 그 우리 저 제가 남구 가면은 돈이 일나면은 100만원 상금입니다 이걸 어. 브라 네. 네. 네. 다시 만네얼마면브라우스야 되는거죠? 아, 너무 다 그래 맞아 너무 좁다 네. 형님 로또을 내면 브라우스는 형인할수 있냐 어. 브라더, 사이즈, 어. 크기도 그렇고, 방문 어? 개수도 그렇고, <웃음> 브라더요? 아니 동부방, 북부방, 서부방 이런 거. 음. 어. 어, 한 번만. 어, 한번 얘랑 음. 한번 하지. 가져가서. 그러면그 브라더 우리가 차이냐? <웃음> 일단 우리가 차야지. 어. 방세 개거든. 방세 방 개. 응. 그 주차하기도 편하고, 걸목에 주차되고. 조한지 그 씨도 그 단골로 있다가그 인쇄사네. <웃음> 아이고야. 뭐공고야 아이고야. 라이고야 아이고야. 야 아이고야. 아이고이고야아개고 아이고야. 아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이고야이이이이 아, 여기까지. <웃음> 됐다! 오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빨리 해야 되는데 고아이아 초조한데 뭐아시키고뭐먹고이고면이고 아이고! 아이고! 까지만 하면 된다. 이고도내고아이게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섯 명이 딱 지금 다섯 명이 딱만 유명한 다1만 상제도 1 2만 했어 나도 1만로나 하면 1 2만 나간다 생각하면 돼한게비하고닭 그렇죠. 응. 네, 내가 시에 침다 니다 대신 대신 아잘못 썼다 가야 되니까는인안 아, 해줘야 돼 그래. 근데 그래. 나는 도못 받았잖아 포스는 아, 포스는 아, 포스는 아 포스는 이거, 포스는 이거 포스는 또 안되네 이만원 아이어이야 아이고야 아, 그래. 응. 아, 아, 들어간다 이거. 들어간다 이거. 아니, 그, 볼 때가, 빵가줘야지 아, 이런 아, 시술. 를아 아, 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아 아, 괜찮아. 아, 괜아아이이 3 번인데 내가 그래도 라이 좀 났네 아무래도 밑에 쪽이 얼만큼 라이인지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 나도 나한보보잖아보나있보어서나면서보서 보면서, 럼부대 보면서, 보면서, 보면서, 보면서, 보면서, 보면서, 보면서, 보아서보서보서 보면서, 보면서, 보면서, 보면서, 보 오, 오, 와, 이거 아우. 아, 파네. 아, 파, 다행이 아, 아, <웃음> 파, 다 파, 다 파, 다행이다. 파, 다이다 파, 갈만 파, 이다 파, 다행대 파, 다이다어다행 파, 이 파, 코인아다 파, 아깝다. 응. 응. 아니, 아 마음 잘는거 아, 요대신 이제 저 바꾼다. 뭐? 아. 이랬는데아 손맛이 안난다는데 여식이는 어이는 하고 하나 주고 오.